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0일입니다. 그동안 초롱소장은요, 늘 부동산 관련된 그런 재개발 입주권, 뭐 이런 관련 이렇게 정보를 유튜브에 많이 업로드를 해왔는데요. 너무 부동산만 올리면 재미없죠. 그리고 많이 올릴 거리도 없어요, 사실. 뭐 아는 실력은 짜치고 <웃음> 어, 매일 일일1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욕심은 있는데도 어, 낮에 일은 늘 바쁘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늘 올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아까 어, 낮에 잠깐 보니까 음, 메디톡스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이렇게 얼굴이나 의료용으로 쓰는 그런 보톡스를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메디톡스가 그게 오늘 한가를 간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가간 그게 잠깐 제가 차트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어 이렇게 오늘 제목은 주식은 한 주만 있어도 경제 공부가 많이 됩니다. 메디톡스 한주 매수 오늘 이런 제목으로 제가 짧게 정보를 나누고 퇴근을 할까 하는데요. 여기 어 보시면 오늘 한가를 갔어요. 이 메디톡스가 133,700원. 그리고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41.13%에요. 이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최고가는 그동안 62만 9 5 0 0원까지 갔었었죠. 그랬던게 이렇게 하한가를 가는 종목이 개인은 다팔고요 기관도 팔고. 외국인이 다 받아 줬어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코로나의 사태 이후에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이슈 였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가 그러다 보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굉장히 외국인들이 국내에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매도를 해 왔죠 근데 이렇게 그야말로 악재 중에 악재가 터진 이런 그 종목과 어떤 이런 그거를 그것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던 것도 아니고 하한가에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어, 이 기사에는 어 잠깐만요. 여기 기사에는 보면 어 메디톡스 개인들이 그 동안 굉장히 이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환각 가가나으니까 개인들은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상장폐지되는 건 아닌지, 그나마 외국인이 조금 상가를 이제 위안을 삼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어이그 경쟁사 그걸로 오히려 대웅제약이랑 대웅제약 휴젤 뭐 이런 그 주가들은 더 올라갔죠. 대웅제약도 그렇고 휴젤도 그렇고 이 대웅제약에 이게 보시면. 이게 오늘 메디톡스에서 발표한 그 자료예요. 어, 뉴스에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옛날에 그러니까 메디톡스의 전 직원 메디톡스에 근무했던 전 직원이 2019년 당시 대웅제약에 근무하고 있던 A 모씨의 여기 전 직원이었죠. 그 대웅제약 경쟁사로 옮긴 거예요. 어, 그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 메디톡신주에 대해서 옛날에 이미 다 지난 세월이에요 2012년부터 2015년 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가 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 없이 그냥 원액을 사용해서 제품을 출시해가 팔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저는 주식 투자를 2012년 3월부터 했거든요 큰 딸과 작은 딸이 처음 취직을 해서 3월달에 취직을 했어요 둘다 그해 2월달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3월 그월첫 월급을 4월달에 제가 이제 받았겠죠 4월 5일날 딸 둘로부터 용돈을 한마디로 수금을 했습니다 <웃음> 그렇게 수금한 그 용돈은 어 자녀한테 받은 돈은 이렇게 남편이 주는 돈처럼 편하게 푹푹 안 써집니다 보통의 이제 부모들은 아이 돈을 좀 불려줘야 되는데 뭘 해가지고 불려주지 이렇게 국리를 하던 끝에,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제가 그 신문을 구독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한국경제신문에, 어, 이렇게 기팅해 보니까, 이제 메디톡스에 대해서 언급된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를, 생물학과 교수님, 이제, 이신 분이 그 회사를 이제 창립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독성을 지닌 그 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가 하면 원가는 그렇게 또 높은 게 아니었어요. 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라서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아무나 진입은 못하고 원가는 많이 안 들고 그리고 수요는 인구가 노령화되어 갈수록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 앞으로 수출도 할 거라고 그때 그 신문에 나와 있었고 그 당시에 그한 종목이 39,500원에서 4만1 2 0원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그냥 샀어요 주식 주자도 모르던 시절에 그렇게 샀던 걸 어, 수익률을 200% 넘게 제가 실현을 하고 그리고 손을 들고 나왔는데 최초로 샀던 종목이 이 메디톡스였었어요. 그래서 추억의 종목이고요. 저한테는 주식의 재미를 알게 해준 종목이고 그랬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한번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니까 그걸 다시 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관심있게 이제 봐왔었는데 그게 최고가가 거의 뭐 60만원 넘어까지 갔었죠. 그리고 그냥 추억 속에 묻어놨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보니까 한가를갖고 그리고 한안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외국인이 막좀 이렇게 쓸어 담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아 모든 걸 보이는 걸 보이는 현상 그대로만 이해를 하면 우리는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력들한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주식만을 놓고 꼭 적용할 거는 아니에요. 주식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이라든지 뭐 어떤 뭐 특정 뭐 카페 밴드 뭐 블로그 이런 데서 굉장히 특정지역만 중점적으로 뭐 홍보를 한다든지 보기가 있네요 <웃음> 아니면 뉴스에서 하락론자들이 계속 하락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특정지역을 계속 상승만 얘기한다든지 이런건 역으로 해석할 줄도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요즘 오늘 주식을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은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꽃길에는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말로 꽃 휘날레를 뿌리듯이 전부 간다 간다 이런 데는 어찌 보면 창투기가 쉽고요. 방금처럼 어 완전히 뭐 상장 폐지도 갈수 있니 뭐 완전히 고소고발이 휘말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 대표이사가 구속이 되고 막 이런 뉴스들 있죠 그런 뉴스들 속에는 이 회사가 정말 상장 폐지가 될 그런 이슈가 아닌 것 같으면 그럴 때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흔든다는 말이죠 세력들이 개인들이 던져주도록 그 줄을 던지기를 바라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놨음에도 잘안 던지잖아요 <웃음> 그러면 계속 더 흔들겠죠 그러다가 이 회사의 기업가치가 나중에 이것보다 더갈것 같고 어, 원래 기관이 이렇게 기관은 외국인보다는 좀더 당기더라고요 투자를 하는 게 외국인이 안 팔고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는 그건 좀 가는 종목이라고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 8년 정도 뭐 주식을 막 주식만 들여다보고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정보들을 좀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이 40% 넘고 이렇게 막 한가가 간다? 이럴 때는 그냥 역으로 그래서 한 주를 딱 샀어요 제가 오늘 배당이 들어와 있던 배당금이 있어가지고 배당금으로 살수 있는 게한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를 사놨습니다 왜냐 궁금해서 이 흐름이 궁금해서 한 주를 샀어요 어 최근에 이제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우리나라의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보는 종목이 어느 걸까 고민하다가 아 여행이 굉장히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타격이 제일 심하겠네. 앞으로도 나이가 들어도 여행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1등 여행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기업 가치 대비 하락이 되어 있을 거고 아, 이럴 때 그냥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3월달에 급락을 몇번 하고 난 후에 하루 딱 오를 때 제가 확 주스 담아놨었어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역발상으로 하는 거죠. 향후에 회사가 살아남을 거고 상장 폐지가 될게 아니고 계속해서 소비를 해내고 계속 써야 되고 그런 어떤 업종의 거는. 뉴스에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개인의 물량을 던지기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주식을 공부 삼아서 괜찮은 종목은 한꺼번에 몰빵해가 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조금 조금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흘러가는 그전 세계의 경제가 저절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한주산그 주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파생되는 어떤 실물 경기, 어, 부동산 마찬가지예요. 흐름이 굉장히 귀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은 유용하게 공부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투기를 하라가 아니고, 재산을 몰빵하라가 아니고, 너무 부동산에만 또 어린애가 넣지 마시고, 그냥 아주 소자본으로, 없어도 될 정도의 금액으로, 그렇게 한번, 어, 뉴스나 기사에 너무 간다간다 간다 이런 종목 말고 생활 속에 굉장히 괜찮은 종목은 그냥 공부삼아 딱 한두 주 한번 담아 보세요 괜찮습니다 재밌고 공부가 되고 오늘 이런 그게 있어서 이렇게 음, 메디톡스를 오늘 잠깐 어, 뉴스가 하도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냥 재미삼아 제가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봐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